네, 하이, 여러분들, 갱시입니다. 오늘은 바로. 네, 시몬키가 아직까지 딱한 마리만 살아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앉 찍히네. 리냐. 아, 여깄네요. 오, 신기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막 털도 굉장히 많이 나있고요 그 다음에 눈부터 발색 조땅딱 나겠습니다 에서 오늘의 시모키 근황을 알려드렸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설정 달랑달랑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진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